네, 안녕하세요 오늘은 그 겨울에만 먹을 수 있는 물김 물김 어 물김 굴국을 끓일 거예요 근데 이게 한 잭인데 2 0 0 0원아치 음, 이게 한묶고 이렇게 있는 것보다 한 잭이라고 그러더라고 한 잭, 두잭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거를 씻혀서 이제 굴로고좀 끓일 거예요 시원하니 여러분 눈을 막 엄청나게 이렇게 물어서 많아져 이게 이게 뭐냐, 바닷, 바닷물, 뻘물을 뻔물, 빼야 되니까 한 3, 4분 야 돼. 근데 언체 깨끗해갖고 조금 없네. 이런 식으로 한 사람을 치는 거야. 요번에 썼잖아. 이거 묻힌거 엄청 많아졌어. 이거 왜 이렇게 불어나이어놔몇 배로 불어나몇 음, 배로 불어나버렸어. 야, 왜 이렇게 많이 불어놨냐? 좀 짜야지. 볶아야 돼? 응. 음, 너무 물이 많이 나오니까. 와. 엄청 많아요. 이게 이름이 뭐라고요? 물김. 아, 물김. 어, 이게 따뜻 이게, 이게 따뜻하다 냉장고나 따뜻해 놔두면 다 녹아버려. 들기름 한 숟전 넣고 달달 볶아야지. 으니까줄들더라 그렇지? 볶아니까 음, 볶아. 숨죽어서. 뭐. <웃음> 아주 간단해요 이거는 이제 이거니까 이렇게 색깔이 누리끼리 하니 변해버네. 볶아치면은 물을 붓고 박하면서 부숴야 돼 물을 끓는 데는 색깔이 또파래졌어이 굴은 이제 내가 찾고 싫은거 저기 했는데 저기 뭐냐 열한 소금물에다가 한번 잊혀줬어 요굴 오래 끓을 필요 없어. 이거 부르르 한번 끓으면 다 익었어? 아직 아직 푹안끓었어 아직 이제 끓이기만 하면 땡인가요? 응. 이게? 어, 이게 이제 휘칠 때는 이게 많아 보이는데 끓일 때는 끓으면은 이게 좀 물을 너무 많이 부으면 안 돼. 끓일 때는 응. 음, 어. 거의 죽죽 느낌이네요 어, 이게 이제, 이제 바다향을 바다향 느끼면서 먹는 거야. 굴 향하고 음. 김 향하고 더좀더 끓여야지. 해장, 해장국으로도 좋겠다. 소풀이. 끓는다. 음. 이제 맛을 좀 간을 좀 보고. 이게 다 끓인 다음에 간을 맞춰야 되냐 그러면 굴에서 짠물이 나오니까 싱겁네. 그래서 액젓 액젓으로 간을 맞춰줘야지 조금만 더 넣을까? 러니까 여기엔 파를 파를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는데 내가 이제 여기는 마늘도 안 들어가고 그래서 너무 밋밋해서 파를 조금만 넣을 거야 아까보다는 이제 여기 이제 물기 많이 안 먹지? 음. 이거부려 놓으니까 간이 딱 맞, 맞다 굴 향하고 김 향하고 맛있어 시원하니 이렇게 해서 어, 물김 김 굴국이 안성됐어요 <웃음> 이게 아주 간단하죠 아주 쉽게 어, 국물 없을 때 이렇게 간단하게 네, 여름에 이거 먹고 싶어도 못 먹으니까 겨울에 이 추울 때 김이 나오니까 그럴 때만 먹는 거요 예 물김 불고 물김 불고 생김이라고도 하고 물김이라고도 하고 그렇게 해요 참기름을 한 방울만 똑 떨어뜨려서 한 방울 조금 여기다 깨를 좀 솔솔 뿌려줘도 되고 이런 식으로 겨울에 한 번쯤은 이렇게 아물김 굴국 한번 끓여서 드셔보세요 시원하니 맛있네요 감사합니다